아. 요. 아. 이거는 오늘 다 치킨 이어요 네. 네. 네. 그분들이가 인내를 아우는 뭐 우리 뒤 사는 아니 저 사람들이 몰라서 여기 지리를 몰라서 그런데 네. 밤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으면 차를 끌고 나왔으면 괜찮은데 그냥 있었어요. 아. 근데 밤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는 못 나오고서 신고를 했나 봐요. 가지고. 음. 컨테이너, 컨테이너 갖다 놓고, 음. 주말에는 한 번씩 오더라고요. 아, 아. 그랬는데, 비가 많이 오면 은 미리 저녁에 나왔어야 되는데, 뭘 누구는 그냥. 그러니까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? 음. 뭐, 경기도에 계신 세 분이 네. 어릴 때가지고못 나와가지고, 저희가 출동해가지고, 이제 수평 시스템 이용해가지고, 어, 세명다구조을 했어요. 아, 구전다 하신 건가요? 네. 아, 그러면 어제 비온것 때문에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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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u g o to take a look at